집에서의 생활을 잘해오던 아이가 갑자기 영문도 모르게 가출을 해버립니다. 무려 9개월이나요. 그러더니 돌연 집에 들어와서 갑자기 집에서의 생활을 열심히 하는 척을 합니다. 네, 제가 유튜브를 그래도 나름 꾸준히 올리다가 작년 하반기에 갑자기 일이 많아져서 유튜브를 가출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원래 코로나라는 것이 나오기 전부터 자가격리를 하고 있었던 저였지만 더더욱 강제 자가격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특집 Q&A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보통 행사나 전시에 나가게 되면 흙에 관련된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백자토를 사용하는데 현대 소재의 삽이라는 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자토도 만든 회사에 따라서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저는 백색도가 높은 것을 좋아해서 이 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고는 등급별로 나뉩니다. ch부터 ab, 뭐 이런 식으로. 등급이 높을수록 밀도가 높고 단단합니다. 대신에 붙는 속도가 등급이 높을수록 빨라집니다. 그래서 ch 석고의 경우에는 많이 단단해지고 수정이 또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몰드에 대한 상위 몰드인 마더 몰드를 사용할 때 만들고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A나 B를 추천을 드립니다. A는 B보다는 단단하고 오래 쓸수 있는 반면, B보다는 수정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점이 있으니 이 점을 참조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도구는 검색창에 도재상이라고 치시면 도구 관련 어, 도자 도구 관련 홈페이지들이 나옵니다. 요새는 인터넷 주문이 다 되니까 참고해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마 드레인으로 컵을 만드셔서 전이 휘는 것 같은데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이 원형인 컵을 만들 경우에는 몰드의 평도 잘 맞아야 되고 섞어 몰드의 두께도 균일해야 되고 캐스팅할 때도 전 부분이 최대한 스트레스가 안가도록 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이제 시도를 하면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두, 두께를 두껍게 만드는 거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두께보다는 두껍게 뽑으시는 게 좋고요 어, 두껍게 만들고 나중에 다 말리고 나서 전부분을 깎아서 얇게 만든다고 해도 일단은 두껍게 만드는 것이 변형을 조금 더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조전의 상태에서 기물에 스트레스를 최대한 주지 않는 거 만들 때는 괜찮았었는데 가마에서 나중에 나왔을 때는 휘어지는 것들이 이제 많아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중간에 작업하는 과정에서 그만큼 흙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어, 제작 공정상에서 흙에 특히 이제 전부분에 최대한 스트레스를 안갈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칼 같은 거그 위에 그 나중에 슬립을 부어내고 어 잘라낼 때 전칼 같은 경우에도 어, 날이 좀 좋은 거를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러고 나서도 뭔가 계속 만지작 만지작 거린다기 보다는 건조되기 전까지는 최대한 안 만져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뭐 수정하거나 다듬거나 그런 거는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하마를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요. 기물이 건조되면서 이제 축소를 하잖아요. 그거를 전부분에 이제 하마라는 것을 올려놔서 어, 전부분이 이제 같이 물리, 물려서 이제 전이 수축하면서도 그 동그란 그 원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사용하는 거. 뭐 이것은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뭐 관련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물레로 전을 잡는 방법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물레로 전을 잡는 거는 이제 위에를 두껍게 만들어 놓고 물레 성형 하듯이 어 물레 올려 놓고 전부분을 이제 손으로 이렇게 눌러 줘 가지고 흙 안에 것들 상태를 되게 견고하게 만들어 주도록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방법은 사실상 실험을 좀 여러 번 하시면서 좀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니트는 Father's. 사에서 만든 니트입니다. 아빠 거라는 얘기고요. 이 앞치마는 사에서 만든 앞치마입니다. 받은 것이라는 얘기죠. 일단, 저는 석고를 붓고 석고가 완벽하게 굳기 전에 벽을, 석고 벽을 떼어내도 형태가 유지되는 정도의 상태에서 큰 덩어리들을 이제 대강 잘라내는 거죠. 쉽게. 그 이후에 석고 대패를 이용해서 디테일한 형태를 수정한 후에 사포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석고가 이미 굳어진 상황이라면 석고 몰드에 물을 충분히 먹인 다음에 큰 덩어리들 같은 경우에는 톱, 작은 덩어리들 같은 경우에는 석고 대패나 조각칼을 이용해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네 새로운 컨텐츠는 기회가 된다면 제가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참고를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마 관련 질문들이 많았는데요. 전기 가마의 크기나 열선 종류 등에 따라서 너무 다양한 경우의 수가 나와서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컨디션을 알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일단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가마 사장님께 가마 전력이 얼마인지를 물어봐서 1 1킬로 정도다 라고 듣고 계약 전력을 1 1킬로로 설정을 했습니다 제 가마는 3상 0 1 5루베고요 전력이 산업용으로 되어 있어서 전기를 아예 안 써도 기본적으로 6만원 정도는 나옵니다. 그리고 가마를 적게 떼면 한 9만원 정도 많이 떼면 17만원 정도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카리비노 같은 경우에는 붓을 굴리면서 거품이 나야 석고 위에 비누막이 잘 생기기 때문입니다 카리비누에서 거품이 안 나면 석고에 그 비누막이 잘안 생겨서 나중에 서로 석고끼리 붙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카리비누 말고 시중에 나와 있는 이형제로는 굳이 굴리면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어어어 물과 스펀지 어어어어 어를 도대체 몇 번을 하는 거야? 어어제어어어 몸의 힘으로 지탱을 하기 위해서